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 o 해외수요처 과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수요처 과제는 말 그대로 해외 n g Song Song Song s 부 n 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년차 g 년차 n g Song s 집행하겠다는 MOU가 들어와 주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상대 국가의 바이오로부터 본상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MOU가 작성돼서 들어온다면 기술개발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본 MOU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 수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본 과제의 지원 규모는 1430억 원 정도로서 어, 적지 않은 과제 예산을 갖고 있고 매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4사 분기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2018년도 44분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의 해외 수요처 과제 아, 9월 공고 10월 접수 예정이나 아직 공고가 안 뜨고 있습니다 아, 아마 올해는 아, 공고 및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다면은 아, 해외 수요처 과제가 내년도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어, 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국가의 바이어사의 신용등급을 어, 신청하셔서 a b c d e f 등급 이내 나오는 회사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 연계에서 그 해당 국가의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어, 신용등급을 어, 판정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평균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매출 연간 매출액 50억 자우에 적자만 나지 않는다 면은 F등급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은 나온다는 어떤 통계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요처의 매출규모가 아좀 불분명하거나 50억 자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비로 또한 국가에 바이어사의 기업등급 심사를 동시에 신청해 두십시오 그래서 두개다 나오면은 그중 하나 초이스에 쓰시면 되는 거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두개 중에 하나 나왔을 경우그 하나로 신청하면 되고 둘다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외기업 해외기업에 대한 등급 심사를 하는데 3,4주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제 마감 시간에 미처 준비가 안 되면은 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웃음> 본 과제는 정부출연금이 5억입니다 2년 개발과제이고요 어, 개발기간이 2년까지 필요 없고 1년짜리로 해야겠다 그럼 1년 개발과제 2억, 5천, 2억 5천을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접수 시기는 매년 분기별로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수요처와 해외 수요처 기술개발 과제 내용이 있다면 두 과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수요처 두 개, 해외 수요처 두개동시 진행은 안됩니다. 국외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구배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는 평균 경쟁률이 일반 과제가 10대 1에서 13대 1 보인다면은 2대1에서 한 4대1 정도 평균적으로 2.5대1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내용만 확실하고 수요처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본과제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이과제말로 국가 R&D 과제의 첫 스타트업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수출 실적이 있는 회사, 그 바이오로부터 구매, 에모를 받아서 본 과제 신청을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어,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처 과제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은 다시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참고하시죠. 네요? 이번 시간은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해외 수요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해외 수요처 사업은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부가 가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 및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해외 수요처 사업은 타 사업과는 달리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기술 또는 신제품 개발비가 부족하고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해외 수요처 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총 600억 원이며 이중 신규과제 200억 원을 지원하고 계속과제는 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사업 지원규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요처 자유응모과제는 최대 2년간 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사업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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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그리고 자본 잠식기업인 경우. 셋째,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과제인 경우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넷째, 접수마감의 현재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이 미납되었거나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같이 의무사항이 불이행된 경우에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사업의 지원 목적과 개발 특성, 공고 내용 부적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청 R&D 사업을 2개 이상 수행 중인 경우 신청 제한이 됩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주간 기관으로서 2개 과제까지만 수행하실 수 있으나 동사업은 예외 사업으로 2개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사업은 해외수요처로부터 구매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기술개발과제로 지원하며 자유응모과제입니다자유응모과제는 수요처와 개발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인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기술에 대해 개발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신용조사기간이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되 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수요처 과제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공고, 신청, 접수,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확정, 통보, 계약체결,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 진도관리,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움되셨습니까? 아, 본 과제 같은 경우는 아, 평균적으로 한 분기에 150개사가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차수에 평균 신청하는 기업수는 250개 정도사가 됩니다. 그 중에 150개사가 지원을 받으니 아, 기술개발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본 과제만큼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받아서 어 수출실적을 많이 올려서 또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도도 뭐 100만 불 이상은 6억 100만 불 미만은 4억 또 지원 받으시면 은 제가 볼때 제조업의 순이익을 5%로 봤을 때이 어 5억 자금은 100억 매출과 맞먹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매년 국가 R&D 과제의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7억, 18년도 18억, 19년도 20... 2019년도에 한 22억이 될 겁니다. 내년도 R&D. 아, 예산증액부분 총계 가요 그렇다면은 어, 매년 받는 업체만이 또 받아가는 편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사업계 작성이 좀 힘들거나 어,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풀어나가기가 힘드시다면은 저희, 저희 중소기업진흥개발원에 어, 협조 또는 도움 또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